좀우리투를 벌써 다썼어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데이비다리님. <어린이>. 땡큐. <웃음> 버튼을 좀 여기 말고 어디 이쪽에도 좀 붙여주던가. KAC 시스템 실드입니다 오리는 네. 코팅제인데 굉장히 재밌는 친구예요 그 일반적인 코팅제랑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세정도 되면서 코팅도 되는 각종 플라스틱 트림 타이어, 휠, 도장면까지 가능한 다재다능한 녀석입니다 갓나온 따끈따끈한 신제품입니다 구봉제 트리거가 조금 기니까 요거 자르고 해보겠습니다 아 TLC 제품을 제가 정말 오랜만에 리뷰를 합니다 용량은 300ml에요 여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플라스틱 티임 백화 현상이 굉장히 심해요 이걸로 네. 얼마나 돌릴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은 여타 다른 코팅제들도 동등하게 보여주는 느낌이에요 이런 제품의 특징은 오래가야 됩니다 네, 이 코팅 자체가 지속력이 길어야 되고 방어성이 좋아야 됩니다 네, 그게 두 가지 관건이 되겠습니다 뭐 여기 튄다고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깎으면 됩니다 이거 깎죠? 뭐붓 필요 없어요 네 바로 이렇게 닦으시면 됩니다 단서 없죠 우와. 색감으로 한번 보십시오 슬립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향은 우리 흔히 코튼향이죠 집에 섬유유연제지 보면 코튼향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향이 은은하에 굉장히 좋아요. 보시면 이렇게 까맣게 변해요. 네. 세정 기능입니다. 더러움도 같이 닦아줘요.